빨리빨리 빨리 답을 확인을 해봅시다. 자, 위생사 쪽에서도 식품위생, 영양사 국가고시도 얼마든지 문제가 나올 수 있는 중복된 부분입니다. 자, 이 문제를 한번 보자.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식품위생에 대한 정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정의했냐? 이렇게 정의했어요. 식품위생이란 식품의 생육, 생산, 제조에서부터 최종적으로 사람에게 섭취되기까지의 모든 단계에 있어서 모든 단계에 있어서 식품의 무선성, 건전성 및 완전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식품위생이라 하자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여기 에 관로에 들어갈 내용이 뭐냐 답은 안전성입니다. 안전성 건전성 완전 무결성 그 다음 다음 문제 내인성 위해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식품은 뭐냐? 자, 내인성이라고 하고 식품 자체에 어떤 위해 요소가 들어 있다. 내인성. 답은 1번 덜 익은 메실. 여기 에 뭐가 들어 있어요? 예, 아미그달린. 우리가 시안산 혹은 청산배당체시안산배당체가 들어있다. 그 다음 2번은 뭐 숯불에 탔는 쇠고기 3번 맥각 혼입된 보리 4번 가열처리한 튀김유지 5번 농약이 묻어있는 채소 자 이게 내인성과 외인성 그 다음 또 조리과정에서 물질이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내인성은 위의 요소가 처음부터 그 식품, 식재료 속에 들어있는 경우 외인성은 외부에서 들어갔는 것 쉽게 말하면 농약이 묻었다. 농약이 바깥에서 들어갔잖아. 이거는 외인성. 그 다음 만약에 가열처리했는 튀김 유지 속에 이거는 유인성이라고 조리 과정에서 만들어진다 처음부터 있었는 것도 아니고 바깥에서 들어갔는 것도 아니고 조리 과정에서 만들어진다 자, 이렇게 구분을 우리가 했습니다 그 다음 38번 자, 문제 한번 여러분들 크게 한번 읽어보시고 답을 찾으면 어떨까요? 식품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최대 무작용량을 결정하는 독성시험은 뭐냐? 답, 답은. 예. 만성 독성시험이 바로 최대 무작용량.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먹어도 위해, 해를 입지 않을까. 이제 그 양을 결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39 시험 물질의 독성을 반수치사량 그러니까 반 시, 실험을 했던그 시험체가 반이 치사 사망 사망이 되는 어 죽은 죽는 농도 그 치사량을 반수치사량 LD50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거 무슨 시험입니까? 예, 급성 독성 시험입니다. 급성. 그 다음, 40번. 40번. 자, 미생물 발효기에 필요한 최저수분 활성도, 워러 액티비티가 높은 순으로 오른 것은 답은? 세균, 효모, 곰팡이, 자 이런 순이다. 세균이 번식할 수 있는 수분 활성도 값이 어느 정도입니까? 0.9 좋습니다. 효모는 0.88, 곰팡이는 예 0.80입니다. 자 0.9, 0.88, 0.80. 수분 활성도 어떻게 구하느냐 어떻게 구할까요? 수분 활성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문제도 가끔 나옵니다 자, 자기 것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다음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미생물 속은 이세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자, 그 예, 한번 읽어볼게요. 그램양성, 호기성 또는 통성, 혐기성 간균이다. 내열성 포자를 형성한다. 단백질과 전분의 분해력이 강해 살밥, 의육제품 등의 부패 원인균이다. 답은 네, 바실러스 속입니다. 바실러스 그 다음 42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곰팡이 속은 누룩곰팡이 또는 국균이라고 부른다. 아프라톡신을 생산하는 균주가, 균주, 균주가 있다. 뭐, 아프라톡신 나오니까 아스퍼질러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쉽게 나오지, 그죠? 자, 43. 부패 정의로 옳른 것은, 예, 부패, 부패를 어떻게, 정의할 거냐? 답은? 3번이요. 3번? 예. 자, 단백질의 현기적인 조건에서 미생물에 의해서 변질되는 것을 우리가 부패라고 하자. 그럼 부패 아니고 단백질이 아니고 탄수화물은 뭐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합니까? 예, 탄수화물은 우리가 부패라고 얘기는 하지를 않지, 그죠? 뭐, 발효? 어? 변패? 병폐? 어, 변패는 뭐, 별로 바람직하지 않는 형태로 갖고 우리가 유익한 쪽은 이제 또, 예, 발효라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다음, 44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물리적 소독법은, 잔류 효과가 없다. 살균 효과가 표면에 한정돼 있다. 비가열 처리 살균 방법이다. 뭐이 정도 나오면은 금방 답은 나오겠지, 그렇죠? 자외선 조사. 딱4 다음,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화학적 소독제는 자4 계면활성제 일종이다. 사급 암모늄 염 유도체다. 세척력은 약하지만 살균력이 강하다. 자, 이게 역성 비누라고 그럽니다. 자, 우리가 비누, 비누는 음이온 계면 활성제입니다. 자, 음이온 계면 활성제. 뭐냐 하면은, 자, 여기에 CH3, CH3, CH2 끝에 가서 해누에 있고 카복실산이 자 카복실산 COOH 카복실산의 끝부분이 음이온이고 여기에 소디움 혹은 포타슘이 결합되어 있는 이런 형태잖아 그죠? 카복실산의 자 비누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카복실산 여기에 음이온이야 그래서 음이온계면활성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이 경우는 암모늄염으로 되어서 이건 양이온계면활성제입니다 그래서 음이온에 반대되는 양이온계면활성제이기 때문에 이걸 역성비누라는 용어로 얘기를 해오고 있어요 역성 비누. 그다음 46번 유독화된 섭적에 의한 식중독 독소는 무엇이냐? 답은 섭적의 삭시토신. 삭시토신. 섭적의 삭시토신. 그다음. 3 내지 5% 식염에서 잘 발육하는 식중독균은 뭐냐? 이거 자주 등장하죠? 비브리오 폐혈증 이러면서 비브리오균인데 파라헤모리티쿠스 비브리오 파라헤모리티쿠스 자. 바닷물 식염 농도가 몇 퍼센트예요? 3에서 5 퍼센트. 자, 여기서도 잘 발육, 잘 살아나갑니다. 놀랍죠? 네. 그 다음, 48.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식중독균은 무엇이냐? 낯선형 간균이다. 수백 정도의 소량 균수로도 식중독을 유발합니다. 자, 답은 자, 답은 캠피로박터 제준입니다. 캠피로박터 제준이 49 저온조건 및 진공포장상태에서도 정식이 가능한 식중독균은 뭐냐 뭘까요? 예, 답은 4번, 여시니아 엔테로코리티카. 여시니아 엔테로코리티카. 50. 다음 설명 해당하는 식중독균은 환홍균이다. 뭐, 이거는 환홍균, 그러면 벌써 네. 떠오르죠? 네. 예, 황색, 뭐, 스테피로코쿠스 아우레우스, 포도상 구균, 혹은 포도상 알균. 내열성 독소 생성합니다. 그램 양성, 비운동성, 통기성, 통성, 혐기성입니다. 자, 51번. 포자 형성균으로 가열조리 후에 식품에 정식하기 쉽다. 자, 가열조리 후에도 식품에 정식하기 쉽다. 답은. 크로스트리디움 퍼프리전스 뭐 원래 상당히 많이 나왔네 네. 식중독균이 그 다음 식품의 외인성 위에였어 앞쪽에 우리 나왔던 문제 자 외인성 바깥에서 들어갔다 예, 잔류 농약이다 53번 코린 에스테라즈 엣 에스트라제 저해제로 독성이 강한 유기인제, 유기인 카면은 무슨, 뭐, 뒤에 치온, 치온 이렇게 나갑니다. 치온, 치온 있는 거, 파라치온, 말라치온, 뭐, 치온. 자, 그 다음. 54. 등푸른 생선의 엘러지 식중독 원인 균은 뭐냐? 히스타민. 55번. 이따이, 이따이, 아야, 아야 병. 중금속, 원인 중금속은 뭐냐? 카드뮴. 보고 중독 원인 독소는, 뭐 이런 문제는 상당히 맞추기 쉽죠 테트로토톡신 그 다음 57번 온도 감각 이상 증상을 나타내는 독소는 무엇이냐 시구톡신예 답은 시구아톡신 시구아톡신 58번 발화된 감자 자연 독 성분은 뭐냐 솔라닌. 예, 솔라닌 항변미독으로 신경장애를 일으키는 것은 무엇이냐? 어... 예, 답은 5번. 시트레오비리딘. 60. 붉은 곰팡이 속에 생산하는, 속이 생산하는 독소는 무엇이냐? 어... 푸모니신. 푸모니신. 61번.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해야 되는 감염병은 무엇이냐 디프테리아. 예. 4번 디프테리아. 디프테리아 62번 다음 설명에 해당되는 경구감염병은 원인균이 시겔라 이다. 38, 39도 고열을 일으키며 혈변, 혈액과 고름이 섞여 나온다. 예. 60, 뭐, 콜레라, 세균성, 이질. 예, 이질. 바이러스성 경구 감염병은 무엇이냐? 예. 간염. 안염, 유행성 간념. 장티푸스 균, 원인, 장티푸스 원인균은 뭐냐? 1번이요. 예. 살모넬라티피입니다. 살모넬라티피. 그 다음, 65. 인수 공통 감염병은 무엇이냐? 인수 공통 감염병은 결핵. 네. 우결핵 결핵균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우결핵 인수공통 감염병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예 살균 살균 방법에 대해서도 나중에 뭐 문논 문제가 종종 나옵니다. 자 그다음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기생충은 체소류를 통해서 감염됩니다 경구, 경피 입으로도 피부를 통해서도 감염됩니다 경구감염으로 체독증을 일으킵니다 답은 예, 시비지장충 다음, 육류 섭취로 감염될 수 있는 기생충은 4번 선모충 68. 광절 열두 조충의 제1중간 숙주는 뭡니까? 예, 물, 벼룩. 그 다음, 69번. 식품 기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식품 첨가물은 네. 감미료, 감미료. 예, 감미료, 감미료. 보존료로 사용되는 식품 첨가물은 무엇일까? 보존료 3번 예. 프로피온산 나트륨 프로피온산 나트륨 7 1일 식품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 원료가 용기에 붙는 것을 방지하고 방지하여 분리하기 쉽도록 한다 이형제 이형제 밀가루 계량제로 오른 것은 몇 번입니까? 4번. 자, 과산화벤조일 밀가루 계량제 73 유전자 변형식품을 개발하는 방법은 4번, 예, 4번 아그로박테리움 법 74. 식품 안전관리 인증 기준의 7원칙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기기 고장 시 즉시 작업을 중단 및 수리를 의뢰한다. 가열 온도 및 시간 이탈 시 해당 제품을 즉시 재가열한다. 이탈에 대한 원인 규명 및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을 결정한다. 예. 개선 조치 방법 수립. 75. 식품 안전관리 인증 기준의 화학적 위해 요소는, 화학적 위해 요소는, 3번. 네. 예. 살균소독제. 예. 독성 물질은 다 화학적 위해 요소입니다. 나머지는, 살모넬라, 간염바이러스, 기생충, 이거는 생물학적, 유리조각은 물리적, 위해 요소. 자, 이렇게 구분을 하면 되겠네. 자, 이렇게 해서 몇 문제입니까? 식품위생. 50문제? 아, 40문제. 40문학.